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단풀이입니다 여러 게임들 중에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고 특정 조건을 달성하거나 숨겨진 커맨드를 입력하면 히든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게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유저들은 게임이 출시되면 최대한 빨리 정보를 수집해 숨겨진 히든 캐릭터를 찾아냈습니다 숨겨진 히든 캐릭터를 가장 먼저 찾고 게임을 플레이했던 유저들 뒤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었고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었죠 오늘은 이런 히든 캐릭터가 등장했었던 게임들과 히든 캐릭터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히든 캐릭터가 등장했던 게임은 탱가이입니다 1996년 사이큐에서 개발한 횡스크롤 슈팅 액션 게임으로 일본에서는 전국 블레이드,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탱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종스크롤 슈팅이었던 전작에서 횡스크롤 슈팅으로 플레이 방식을 바꾸게 되었고 매력적인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보이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초반 오프닝 영상에 등장하는 망나니 무녀 코요리, 미코가 보이면 모든 남성분들이 멈칫하며 괜히 오락기 앞을 떠나지 못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탱가이를 떠올리던 유저들은 다른 캐릭터들은 잊을 수 있지만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던 미코만은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런 탱가이의 숨겨진 캐릭터가 존재했었는데 바로 아인과 마리온입니다. 아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랜덤 캐릭터에서 위로 3번, 아래로 3번, 위로 7번 입력하면 아인 캐릭터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쉬운 커맨드로 그 당시 탱가이를 즐겼던 유저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아인을 선택했었는데요. 숨겨진 캐릭터답게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를 주 무기로 사용하면서 적을 관통하는 반월 형태의 발사체를 발사해 잡몹을 쉽게 처리하고 높은 스코어를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사기적인 캐릭터의 게이라는 설정이 더해지면서 유저들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탱가이와의 EP 엔딩 중 남성들만 사는 나라에 가서 지도자가 되는 아인의 모습을 본 유저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 결국 미코를 선택하고 다시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저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히든 캐릭터인 마리온이 있습니다. 아인을 포함한 모든 캐릭터의 엔딩을 보고 랜덤 캐릭터에서 위로 한번 이동하면 마리온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부채꼴 모양으로 발사되는 주 무기와 유도 기능이 있는 슈팅 스타를 사용하는 마리온은 아인만큼 막강한 능력을 보여하지는 않았지만 여자 캐릭터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입니다. 이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마법사 컨셉으로 마법을 사용하던 중 실패해 전국시대로 오게 되었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아인 엔딩을 보면 아시겠지만 텐가이는 병맛 엔딩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었죠. 마리온의 엔딩은 이 모든 것은 꿈이라는 다소 황당한 결말을 보여주면서 유저들의 멘탈을 탈탈탈 털어버렸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히든 캐릭터가 등장했던 게임은 포트리스2입니다. 포트리스2는 CCR이 개발한 턴제 슈팅 게임으로 온라인으로 최대 8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히든 캐릭터가 웬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 유저가 캐릭터 선택창에 보이지 않는 탱크를 뽑게 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택방법은 아주 간단하게도 그냥 랜덤을 선택하면 확률로 히든 캐릭터가 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슈퍼탱크, 슈탱이라고 불리는 이 탱크는 화력도 화력이지만 맷집까지 좋았었고 모든 특수능력, 반감이라는 특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유저들은 슈탱이 등장하면 두려움에 떨었었고 운이 좋아 슈탱을 선택한 유저는 엄청난 포스 를 풍기면서 다른 유저들을 농락하며 게임을 즐겼다곤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히든 캐릭터가 등장했던 게임은 더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입니다. 킹오파는 SNK에서 개발 및 출시한 대전격투 게임인데요. 1대1 전투를 기본 베이스로 10명 남짓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기존 격투게임들과는 달리 3대선 팀배틀에 20명이 넘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개발사는 시리즈마다 히든 캐릭터를 숨겨놓고 유저들에게 찾는 재미를 제공했었는데요. 최종 보스를 선택할 수 있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캐릭터까지 히든 캐릭터로 등장시켰습니다. 유저들은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이번엔 어떤 히든 캐릭터가 등장할지 기대하면서 게임을 기다렸는데요. 시대별로 간단하게 히든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킹오파 95에서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로 커맨드를 입력하면 쿠사나기 타이시와 오메가 루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스로 등장했었던 오메가 루가는 오로치의 힘을 얻으면서 생긴 오메가 문양이 등에 그려져 있고 오른손에 기계의수를 달고 있었는데요. 외형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포스 때문에 누가 봐도 악당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루가를 선택하고 플레이하게 되면 정말 악당이 된것 같은 느낌으로 거침없이 플레이를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킹오파 96에서는 커맨드 입력을 통해 카구라 치즈로와 게니츠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니츠 같은 경우는 성직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복장도 복장이지만 매너있는 행동과 여유있는 모습 때문에 로발과는 다른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킹오파 97에서 히든 캐릭터의 정점을 찍는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95부터 96까지 항상 보스들이 히든 캐릭터로 등장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97에도 히든 캐릭터를 보스 정도로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비주얼로 분위기를 압살했던 폭주 시리즈 히든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선택 방법은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커맨드를 입력하면 달밤의 오로치에 피해 미친 이오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털이 축 처진 상태로 위태롭게 서있던 이오리의 모습이 에반게리온의 초호기 폭 상태처럼 보였고 유저들은 폭주 이오리 또는 미친 이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커맨드를 입력하면 오로치의 영향을 받은 폭주 레오나도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시크해보이던 레오나가 진짜 정신줄을 놓아버린듯한 모습으로 등장해 수많은 플레이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치 팀의 메마른 돼지의 야시로, 미쳐 날뛰는 번개의 셀미, 불꽃 운명의 크리스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개성 넘치는 히든 캐릭터를 골라서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히든 캐릭터가 등장했던 게임은 스트라이커즈 1945 3입니다. 사이큐에서 1999년에 만든 종스크롤 장르의 게임으로 우주에서 온 나노머신들을 상대하기 위해 특수부대의 스트라이커즈가 되어 적들을 선멸한다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F-22 랩터 AV8, 해리어등 실제로 존재했었던 기체를 기반으로 전투기의 외형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전투기에 대한 로망을 안고 있었던 유저들에게 큰 만족감을 준 게임입니다. 이런 슈팅 장르의 게임에서는 항상 히든 기체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스트라이커즈에서도 알 사람은 다 아는 숨겨진 사기 기체가 존재했습니다. 히든 기체는 물음표에서 위로 한 번만 이동하면 선택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나 쉽게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히든 기체로 등장한 X36은 실제 나하사에서 기동성, 항공역학성, 레이더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용 기체라고 해서 좀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게임 안에서의 성능도 무지막지 했었는데 주 공격은 비교적 평범한 편이었지만 보조 무기인 직진형 레이저가 적들을 관통했고 유도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잡몹 처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슈팅 게임에서 유도기능을 탑재한 X36은 단연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전 기체 중 유일하게 350만이라는 점수를 넘기게 되면서 고인물 유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히든 캐릭터가 등장했었던 게임은 삼국전기입니다. 삼국전기는 캡콤의 던전앤드래곤 시리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임으로 인벤토리의 개념이나 투척 아이템 및 마법의 종류들이 던전앤드래곤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캐릭터도 다양했었는데 초기 오호장군이 대마왕 조조를 무찌르러 간다는 다소 뻔한 설정으로 좋은 관우 장비 마초 황충을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숨겨진 커맨드를 사용하면 히든 캐릭터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히든 캐릭터는 무려 3개의 캐릭터가 존재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삼국지하면 떠오르는 장수 제갈량을 히든 캐릭터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제갈량은 공격 판정과 공격 속도가 캐릭터 중 가장 뛰어났고 마초처럼 속성검을 획득할 수 있어서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커맨드를 알고 있는 유저라면 항상 제갈량을 뽑아서 플레이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장료가 있었습니다. 기본 공수기 제갈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빨랐고 공격력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프 공격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잡몹을 처리하기 쉬웠지만 마법 도구의 효율이 똥망이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세 번째로 삼국지의 인기 캐릭터 초선입니다. 중국 고대 4대 미녀로 알려져 있는 초선은 제갈량과 장류에 비해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효율층들은 선택하지 않았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사나이들만 득실득실했던 삼국전기에서 하나의 빗줄기 같았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효율은 비록 쓰레기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플레이했던 유저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히든 캐릭터가 등장한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게임 잡지를 보고 히든 캐릭터를 먼저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상 커맨드를 까먹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히든 캐릭터를 줍줍해서 사용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만나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목소리> 보조 무기인 직진형 레이저 <웃음> 개발사는 시리즈마다 히든캐릭터를숨겨 개발사... 트라이커 특수부대에서 사... 어... 우주에서 온 나노 머신들을 상대하기 위해 특수부대에서 사...